오 오늘은 집중이 잘안 되네. 아 그래? 그럼 좀 쉬면서 일해 나 저기 가 있을 테니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해줘 신경 써줘서 고마워 아잘 먹었다 계산하고 올게 응 아까 내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계산했는데 너 저번에도 계산 다 했잖아 나 그런 거 싫어 심장아 나대지마 주말에 암산 쪽 가기로 했는데 혹시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알려줘 은나 응, 케이블카 타보고 싶어 미리 예약해야 되나? 오케이 그건 한번 알아볼게 경진이 그렇게 치열하진 않을 듯 우리 뚝딸기는 목표가 생기면 한눈한팔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뚝딱뚝딸 인프 피야 미안한데 내일 폭우 예보가 있어서 만나기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보자 응 나도 기사 봤어. 어쩔 수 없지. 다음에 상황 보고 만나자. One hour later. 혹시 갑자기 이티제가 나를 싫어해서 약속을 취소한 건 아닐까? 폭우가 올때 운전하면.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평소보다 5배 이상 증가. 이런 날 약속 잡으면 안 되지. <목소리도>